얘들아 지난번엔 우리가 밴드를 시작한 얘기를 했지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해줄게 음. 근데 우리 밴드니까 이제 하는 일이 음. 주문받고 음. 그 다음에 납품을 하고 음. 또 수금까지 하는 일이지 음. 근데 이제 다들 그때는 그랬어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데 음. 어, 가게마다 이제 자기네가 수금해주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. 응. 그러면 그 요일에 응. 가서 이제 우리가 어 일주일 동안 납품원 액수를 수금해오는 거지. 그럼 그 수금한 거를 전부 제품집에 갖다 주면은 그 제품집에서 우리한테 커미션으로 10%를 이제 주곤 그랬어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이제 그래. 장부에다 이렇게 오늘은 얼마를 그래. 벌었다 벌었다 이렇게 적지. 그래. 그런데 어떤 날은 음. 막 신나게도 그 하루본 액수가 그래. 아니 한국에서 내가 교사했을 때한달본 것보다도 더 많은 날들이 가끔은 있었어 그랬어.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신났지. 그러니까 뭐 그냥 어, 음. 어려운 것도 모르고 새벽같이 그냥 어, 버스 타고 나가서, 그랬는데. 가게에서 같이 돕고, 그랬는데. 짐을 같이 싸고, 막날렸는데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, 그냥 뭐, 가방 네 개를 사가지고, 그냥 양쪽 두 개는 메고, 또 들고,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날랐는데, 또 이제, 아무래도 브라질은 덥잖아. 그런데 땀이 나도 그냥 그게 어려운, 모르고 신나서 자고 날랐어 음.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차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차를 사고 그걸 이제 날르기 시작을 했지 음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날르게 됐지 음. 근데 차로 날르 음.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게딱 떠오르냐면 음. 어떤 날은 날르는 어, 양이 많아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까뜩 그 다음에 뒷좌석에 끝까지 그 다음에 조수석에 그냥 까뜩 채우고 그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비좁아서 몸 수술이기도 힘들고 우선 백밀러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해 어렵게 해서 이제 어, 그거를 어, 제, 납품하는 그런 기억도 있네 네. 하여튼 신나게 했어 그래서 어. 우리가 부부 밴대로 소문났었어 네. 잘한다고 그래갖고 제품집에서 우리 것도 좀 팔아주세요 응 부탁할 정도였었어 그런데 어느 그큰 가게가 있었어 우리가 한참 밴대를 잘할 때얘긴데그큰가게 젊은 사장이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음. 그런데 그 유명한 집의 유명한 사장이 결혼을 하는데 뭐가 더 소문난다면 썬바울에서 최고로 유명한 큰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 거였어. 다들 초대장 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글쎄 우리한테 초대장을 청첩장을 준 거야. 우리는 깜짝 놀랐어. 왜 그런가? 우리는 가게 사장도 아니고, 음. 일개 밴드에 불과했는데, 오, 그러니까 <웃음>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많이 갖다 줘서 자기네가 장사를 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아. 음. 그래서 청첩장을 받고 너무 막 흥분되기까지 그렇지. 했었잖아. 그래서 우리가 뭘 선물했는지 기억나? 아, 그럼. 우리가, 저, 한국에서부터, 이제, 가져간 놀이개. 음. 그대 아마 옥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. 음. 그거를 선물했지. 그래. 음. 80년대에, 그, 썸바울에, 제품에, 한때가, 그렇게 신나고, 장사도 잘 되고, 그랬었어. 그런데, 그럼 이제, 언제까지 했나, 그러면, 대부분의 사람들이, 그래도, 사계절은 해야 된대. 그, 어, 옷에, 긴 소매, 뭐, 색깔, 이런 것 때문에. 계절마다 옷이 다르고, 유행이 색깔이 다르고, 다르고, 유행이 다르고, 그러니까, 그거를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, 이거지. 음, 그래서, 결국은 우리가 음. 2년을 밴드를 했어. 그리고, 꽤 괜찮은 거리에다가 가게를 잡았지. 음. 그 가게 이름이, 뭔지, 보찌키 음. 네. 심포니. 보찌키 네. 심포니. <웃음> 그게 우리 첫 가게 이름이었어. 어. 그래. 어, 그래. <웃음> 다음에는 또. 딴 얘기. <웃음> 그 보츠키 심포니 얘기를 또 해줄게. 겠지 그래. 어. 어. 그래. 그래. 어.